하나는 어딨어? 어, 그걸 내바보라니 네, 어, <목소리> 진하다, 진하다. 음, 너무 조사하다 <웃음> 날씨 되게 좋다 되게 안좋하다 안녕 백날 그런 맛이야? 한글이 백분할 때 그런 집에 왔습니다 네 집에 와서 오랜만에 KFC 한번 시켜봤어요 <웃음> 자 오전에 영상작업 중입니다 자 오늘 점심은 오일파스타 뭐, 오일파스타 추천해 주시길래 한번 해먹어봤습니다 집에 와서 신라면 어, 겉면이랑 만두입니다 만두가 왜 이렇게 많은,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냥 어, 냉동실 비워야지 하고 이제 보통 만두 좀 적게 들어있을 줄 알고 다 부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. 그리고 일박 일반... 저녁 먹고 게임 좀 하다가 이제 벤으로 빙수 과일이 너무 먹기. 이렇게 오늘도 영상작업만 하고. 아, 저만 먹으면서 유튜브에서 좀 놀라네. 집에 게임 한 판. 게임 좀 하고 오늘 점심은. 요새 최근에 또 식단이 음,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길래 밥 먹고 어 골프 연습하러 갔다가 또한2 시간 정도 걸을 예정이에요. 요새 또 카트 음 갔다 왔습니다. 갔다와서 저녁으로 이제반 원래부터 이렇게 많이 이거보다 이제 한몇 배는 더 먹었는데. 오전에 작업을 살짝 하고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아 떡볶이 너무 먹고싶었어 그냥 점심 먹고 게임 좀우질나게 오래 하다가 이러면 안되죠 그래서 어, 집도 차어 힘들어 지금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 어, 걸어 다녔고 그리고, 걸음수는 지금, 2만고? 2만고 넘게 걸었습니다. 15kg 정도. 정확하게 14.27kg. 네. 정리도 대충 끝내놓고, 샤워도 했고, 이제, 멜론 하나 먹으면서, 넷플릭스 보면서 잠들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, 아이고, 힘들어. 지금 이 친구랑 같이 게임하면서, 그리고 오이도 하나. 자, 오늘 점심은 파스타입니다. 파스타, 해산물 가득 들어간... <목소리> <응>? 잘 만들었다. 해산물 하나 갖고 시다 여기 아니야. 여기 하나도 없었을 테니까요. 집에서 문만에 갔다 와서 집에서 간단하게 작업 좀 하고, 이제 저녁에 있고 가서 가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이 하나 예, 먹으면서. 제가 게임을 했던 건 핸드폰 충전을 위해서습니다 이제 밖에 걸어와요. 10시 40. 짜라 지금 지호수 왔습니다. 산책 겸 여기랑 어, 집도 착 거의 한 어, 8km? 아, 그 정도 걷고 왔습니다. 어, 이제 샤워하고 딸기 꿀찌가 먹을 겁니다. 너무 네. <웃음> 와서동생들 데려와서 받을 먹고, 나야레스고 가정, 나 하나, 하나, 하 하나, 둘 레디 나하고 하나, 하나, 나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 히 <웃음> 어우, 이제 떠나네! 조선씨입니다. 자, 오늘은 부산으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 다시 올라, 다시 오는 일정입니다. 친구가, 이제 부산에 살던 친구가 대전으로 이사를, 가는 거를 좀 도와주기로 해가지고, 네. 아무튼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거이 오, 잘해. 오, 야해 오, 잘해. 오, 잘해. 오, 잘 잘해. 오, 잘 오, 잘 오, 잘해. 오, 오, 잘 오, 잘해. 오, 여보